꿈에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더래 완전히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꿈을 잘못 꿨나 싶어가지고 그런가보다 했대 근데 이틀인가 3일 있다가도 봤는데 또 아까처럼 이렇게 반갑습니다 원영의 산신 도령입니다 손님이 이제 꿈에 조상님이 나오신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 이러면서 상담을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왜 조상님이 나온 꿈이 어땠길래 또 도령님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전사를 보셨는지. 그 제가 이제 법당 차리고 얼마 안 됐을 때 점사를 보러 오셨어요 여러 가지 개인 신상에 대해서 뭐 문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처방을 해드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졌는데 특히나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많았거든요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 때는 사람 얼굴 자체가 우울하고 좀 핏기가 없고 그렇잖아요 몸 상태가 좋아지시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사낭사에 기도 오실 때 보면 항상 웃는 얼굴이 야씩 웃는 거죠 너무 고맙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던 분인데, 얼마 전엔가 이제 연락이 한번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아원 사시거든요. 어. 자주는 못 와. 근데 이제 한두 달에 한번 정도씩 이제 오신대요. 저번에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이런 거잘 풀려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랑 별개로 이제 점사 예약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다음날인가 이제 시간이 돼서 그때 바로 잡아드렸는데 점사 보시고 뭐 처방 받으시고 성부를 보신 다음에 일이 바빴대. 그래서 거리도 멀고 하니까 사실 좀 오기가 수월치가 않더래요. 원래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왔었는데 두 달에 한번뭐 이런 식으로 오게 됐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기도를 잘 안오니까 뭐 천수경 듣던 것도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기도 오는 시간에 많이 듣던 거 이제 잘안 듣게 되고 이랬는데 꿈을 꿨대요 예전에 이제 조상님이 좀 답답하고 하셨을 때 한번 이렇게 나와서 알려주시고 이러긴 했었는데 이번에 꿈이 너무 이상하더래 그래서 아니 꿈이 어떻게 이상하세요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꿈에 조상님이 나왔는데 전에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때 이리 뭐 성부를 바로 보진 않았어도 조상님이 항상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가부잡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셨는데 꿈에할아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더래 완전히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꿈을 잘못 꿨나 싶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대 근데 이틀인가 3일 있다가도 봤는데 또 아까처럼 이렇게 등을 완전히 트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촬영을 하니까 완전히 트진 못하지만 완전히 등이 보이면서 이렇게 안 보는 거 있죠? 안 보는 상태 등이 돌려져 있는 거야. 어이구왜 그렇지 왜 그렇지 했는데 왜 사람이라는 게정확하게 모르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거 너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점사를 보러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너가 급할 때 그렇게 많이 빌고 닦더니 필요한 걸 성부를 보고 나니 보통 사람들이 뭐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게 너무 섭섭해서 조상님은 아예 등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관심이 가는 상대고 잘해주고 싶은데 생판 모르는 사람은 섭섭할 게뭐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관심도 없는데 근데 조상님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너 잘되라고 해줬는데 막상 그래주고 나니까 등을 돌린 건 너를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너가 요새 너무 소홀히 한다 그였 거야 더 이게 길어지면 조상님이 섭섭한 게 쌓이면 본인한테 좋지 않으니까 그러시기 전에 당장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요새 초 밝히시면서 기도 잘 하시냐 그랬더니 사실은 원래는 자기가 자주 오니까 이따금 올 때마다 초를 켰다가 처음에는 이제 잘못 오면 왜 일정 기간 초 켜두는 거 이제 문의를 드려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할까 하다가 돈 나간다는 핑계로 자기 바쁘다는 핑계를 안 했대 그러니까 보살님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최대한 올수 있을 때 하시고 그걸 못 하시게 되면 문의를 하셔서라도 초를 키셔라 보살님 아시겠지만 많이 빌고 닦아야 되는 집인 거 아시지 않냐 이쪽 집안이. 교회를 엄청 믿었던 집안이거든요 교회를 한 40년 동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게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이길 했으니까 엄청 절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라는 게 외국 절이잖아 그렇잖아요 외국 종교 믿고 그런 거잖아요 불련이 깊든 어떤 공줄이 세든 기운이 엄청 세신 분인데 그거를 등한시 했으니 조상님이 좋아하냐고요 너는 남들이 안 해도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시니까 보살님 왠지 아시겠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 내 사람 마음으로 이게 긴감인가 했는데 점사를 들어보니 아 확실히 알겠다 그 얘기하시고는 다음날인가 바로 이제 기도 왔다 갔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저희가 조상님한테 간절하게 빌때 정말 누구보다도 조상님은 내 새끼 내 후손 원하기 때문에 품 안에 안아주시고 빌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소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꾸준히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살아가면서 인생의 굴곡이라는 게한 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부딪힐 거 피할 수 있고 두번 피할 수 있는 거 있는데 그때마다 급할 때만 하고 안 급할 때안 하고 그러면 정말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는 조상님을 찾아도 조상님이 응답이 처음보단 좀 느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기도한 성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항상 꾸준히 보험을 들듯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바 호원도 그렇고 내가 잘 모르는 불행이 닥칠 수 있을 때도 능 넘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성불 갈수 있는 길을 이어나가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사실 신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쪽 길 처음에 갈때 내가 정말 이 길만 가면 누구보다 잘하겠다고 라 마음을 먹지만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그 흐트러짐이 생기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서 아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저에게 저희 신령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부를 봤지만 저도 그런 분들 통해서 성부를 많이 보게 되는 사례였고요 기도는 할수록 할수록 어렵고 하지만 놓지 않고 하시면 결국엔 원하는 바다 이루시니까 조상님이 꿈에서라든 아니면 기도하다가 어떤 형태로든 보이셨다면 그런 거에 대한 의문쯤은 너무 답답하게 안으로 갖고만 계지 마시고 제대로 알아보시고 그거를 풀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